알아차리는 자가 참납니다. 마음이 고요하대요황홀하대요 뭐라고 해도 황홀한 줄 알아차리던 자리가 있고 고요한 줄 알아차리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진짜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찾으면 생각, 감정, 오감이 난리를 쳐도 그 자리는 고요해요. 항상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요. 이 자리 알아내시면 동정관에 이제 안 흔들립니다. 마음 참나 체험은 그 정도까지, 선정 체험은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되고 지혜는 곧 체험을 가지고 방금처럼 딱 체험하다가 참나는 창라가정, 영원하고 불변이고 알아차리고 애고는 무상하게 변하더라. 요 소리가 힘있게 나오는지 그 명상체험을 통해 이게 아공 단계고요. 자아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고 이제 법공, 마음법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는 마음법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요. 일체는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 참나랑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을 하실 때 파워풀하게 말이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반야의 힘은 간단히 검증할 수 있어요. 선정의 힘은 참나랑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힘이 51% 이상인지 에고보다 더 밀리는지 에고보다 더 센지 검토해 보시면 알수 있고 반야의 힘은요. 요거보시말아요자딱그 정신 차리고 말하면 더 좋고 정신 안 차리고 말했더라도 내가 그 지혜를 선포했을 때,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야 했을 때, 정신 차려져 버리는지, 깨어나 버리는지, 그리고 그걸로 다른 생각들이 승복하는지, 그 말에 다른 잡념들이, 아, 알았어. 하고 이렇게 피하는지, 아니면 놀고 있네 하고 덤비는지.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런 소리 하면 좋냐? 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것도 어디서 뭘 듣고 와가지고 이러느냐. 이러면 스스로도 그러게. 이러면 <웃음> 내가 미쳤나봐. 뭐 이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말은. 근데 딱 선포했더니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욕망이 일어났네. 지금 이것에 대한 끓는 욕망이 일어났는데 이 욕망 또한 공하다 했더니 욕망이 어이구 들켰네 하고 싹 사라져야 돼. 그 말씀의 힘이죠. 그게 반야의 힘이에요. 반야는 꿰뚫어보는 지혜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실체가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정이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선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제 속말을 속말이죠. 속말로 딱 생각을 일으켜서 선포했을 때 이건 이거야 했을 때그결택력그 힘이 있다면 반야의 힘이 있다면 이 말에 마음이 진정돼버리고 평온해지고, 너무 자명해서 할 말이 없어서 승복해버려. 요거를 맛보라고 선사들이 예전에,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삼삼은 구. 할말 있으세요? 삼삼은 구에. 아무 할말 없으시죠? 요게, 요 정도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 요거는 삼삼은 구라는 지혜를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법은 공하다가 삼삼은 구 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다가도 실체, 실체가 발각됐다. 퇴각하라. 정체가 들켰다. 마음이 평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아는지 가짜로 아는지는 그걸로 보면 알아요.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했을 때이 힘이 어리석음을 51% 이상 물리치고 극복해 내는지 물리치는지 실제로 어리석음 선정이 진짜 힘이 있다면 에고의 이 산란함을 탐, 이 탐내고 이탐 분노하고 막 산란한 마음을 참나각성이 물리치는지 보셔야 되고 지혜는 무지를 물리치는지 보셔야 돼 지혜가 딱 등장하면 어리석던 생각이 싹 물러가고 평정이 되는지